연무기 전용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? 오 어디 서 있어?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? 기한만 해주세요. 자 향기로 냄새로 피톤치드 피톤치드 99.9%로 살균을 하는 100%는 못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레고 레고. 레고, 레고. 아 형님 어, 매우 좋아요 마스크 안 하셔도 돼요? 아 그럼요 청정지역이에요 여기는 ]이에요. 피톤치드 청정구역이니까 괜찮잖아요 그죠? 아 어, 그럼요 언제든지 마음껏 운동하세요 <웃음> 아니 그냥 진짜 향이다, 그냥. 어 그냥 연기만 되게 자욱할 뿐이고. 화실도 깨끗하게. 어! 정민아! 샤실을 평소에 못 찍으니까 지금 찍어야겠다. 자, 여기 자 이쪽은 샤워실이고 이쪽은 고용락컵, 이쪽은 개인 락컵 자, 이쪽에서는 이렇게 다 하시고 이쪽에 찜질방. 찜질방 보여드릴게요. 평소에는 아무도 안 계시죠? 좋아합니다. 자, 이렇게 찜질방. 어 아, 그 뭐, 뭐, 뭐. 대형에 뭐 <목소리> 아, 이거. 시거그거무무 이거. 자거 이거. 이향 이거. 이거. 이거. 에거이워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그참 괜찮은 건 정말 전혀 마스크는 안 해도 되게 막 거북하거나 이런 향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되게 똑같아요. 향도 거의 안 나고 사실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방역을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바이역 소독기 찬양 씨부터? 찬양 아무도 없어요? 네 Don't w o 가시죠 출발 찬양 왜 꼬였어? 잠깐만 풀었어 들어갔어 옛날에 진짜 쐈는데 이게 처음에 샀던 거 아니야? 맞아요 그럼 진짜 좀 약해졌다 얘가 약해졌 옛날에 그냥 한번만 뿌려도 꼬였는데 보니까 그러니까. 아니면 그거 아니야? 약을 바꿔서 약을 좀 그런 거 받아서? 아니야? 어 약, 약이 처음에 되게 쎘던 것 같아 맨 아, 음, 처음에 그렇죠? 어. 네. 들어가 <웃음> 바퀴벌레 잡는 거 아니죠? 음, 약이 바뀌어서 약간 색이 좀 맑아진 것 같아 처음보다 냄새가 좀들어요어 냄새도 좀 음, 들라고 맞아요. 이게 훨씬 쎄졌어 래이 기계가 네, 처음에는 네, 약간 개가리가 없어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어, 딱잘 받고 있어 맞아 그런 것 같아 칠 이유가 없는데 치고 인바디 올라가라 하자 우리 의약보면 젠데 인바디가 <웃음> 이상하다 우리 기계가 오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나랑 선생 오늘 인바디 기계가 이상한 거라고 이상해 <웃음> 다음은? 다음은 어디? 화장실 아, 화장실 다시, 다시, 다시. 발사 발사 대기 발사 대기 <웃음> 발사 대기 동시에 쏴주세요 어, 좀 오래 걸릴 텐데 아 그래요? 어떤 이게 더 오래 걸려? 아니, 아 진짜? 어려울. 이게 뭐지? 아 뒤에 액이 얼마큼 들었는지가 여기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<웃음> 만큼 넣는지가 보이네 <웃음> 잘 가라 잘 가라. 빨래도 안 해가지고 빨래 한두번 돌렸나? <웃음> 진짜 하루 종일. 아, 진짜 원래 평균 몇번 돌리네? 번번번 원래는 일곱 번. 어 진짜? 원래 총 일곱 번, 일곱 여덟 번. 8, 7, 7 근데 두 번밖에 <목소리도> 아, 안 돌렸어. 두 아, 번. 아, 대박. 오전에 아예 안돌려아 진짜? 오후에 두 번. 대박. 오전에 돌릴 게 없어서 계속 온 거야. 이번. 대박. 돌린 것도 거의 일곱 주 정도였어. 아 진짜? 평화해서나 어. 손들어 소해줄게 아, 진짜 오늘 시간 매일. 나... 저 일단 이만이 한번 재봐. 이만진나 <목소리> 나 진짜... <웃음> <웃음> 거. 생일들나 생일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어 이게 무선이면 참 좋을 텐데, 그지 이게 좀 단점이야. 단점 더러와 어, 장난 아니야. 끊기다, 어, 끊이 오늘의 방역 끝. 김민재 편백씨. 얘랑 얘랑 섞은 거예요, 지금? 네. 더라고요